울고 있는 좀어 음. 되게 찌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 정말 뭐 쿠고리하고 관계 없어 보여요 이 친구는 그래요 아, 아. 뭐, 워낙 운동으로 다져진 몸이기도 하고 아. 뭐구강이 좁지도 않고 아. 입술도 이렇게 넓고 크고 네, 어쨌든 왜? 뭐 숨쉬기는 뭐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음. 얼굴형을 가졌는데 왜이 친구를 들고 왔느냐 요새 음. 뭐 저기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 뜨겁게 음. 어, 이슈가 된다고 해서 봤는데 엄청 많이 청원했더라고요 입국 네. 금지 네. 아니 들어도 말고는 안안 뭐, 뭐안 봐주면 되는데 <웃음> 또들어오또 <웃음> 애들이 또잘 모르는 애들은 아. 또 아니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미국 국적이나 유럽 쪽의 국적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네. 굉장히 그쪽 국적 갖고 있으면 편한 게 많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쪽 국적을 포기하고, 여기 와서 군필하고, 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그쵸? 맞지 않아요? 양다리 걸치고 막 그런 거 맞지? 어. 어. 그러니까, 아. <웃음> 양,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쪽, 구, 네. 이쪽 국적을 아. 취득 안 하겠다고 한 거잖아. 요 우리 아들도 그렇게 시원찮은데도 군대를 <웃음> 가던데, 이렇게 튼튼한 녀석이 <웃음> 군대를 안 간다고 이렇게, 어?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개심죄가 어. 많이 적용됐죠. 어. 뭐. 네. 저희가 그 군인들 특별 대우도 해주고, 아, 군대 간다고 하면은 또 음. 뭐 특별하게 좀 해주고 하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어, 저희 아들이 군대 있는 관계로다가. 네. <웃음> <웃음> 군인 가족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친구들이 군대 간 애들이 또좀 네. 또 있고 그래서, 그래서. 아들 생각나서. 네네네. 잘 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네. 요즘 보면은 중대장들 음. 또는 뭐 상사, 음. 직업군인들도 와서 음. 하더라고요. 네, 많이 하시잖아요. 음. 음. 음. 식단 생활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음. 숙소를 같이 쓰거나, 음. 남과 같이 자는 데 수면의 문제, 음. 아, 본인뿐만 아니고, 타인에게도 수면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 매너죠매너 음. 음, 그렇죠. 남자의 매너는 음. 잠자리에서 완성된다. 음, 음, 음. 그런 말이잖아요. <웃음> 그건 어쩌다 온 <하면> 말이에요. <웃음> 생전 처음 듣는 그런. 어, 어? 잠자리 매너 이어요 남자의 매너 <웃음> 잠자리에서 완성된다. <웃음> 패션은 뭐 양말에서 완성된다고요? 하 어, 그렇죠. <웃음> 어. 어. 패션은 양말로 얘기를 이제 마무리. 와나 사람들이 양말에 신경을 안 쓰고 음, 여기만 네. 하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한 건데. 네, 네. 네. 남자의 매너는 잠자리에서 완성된다. 음, 음. 여자의 매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어. 네. 근데 여자는 매너라고는 아니고요. 음,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음. 굉장히 기도해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네, 아무튼 네. 유승준 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유승준은 음. 좀뭐 여기 오지도 않을 거고 <웃음> <웃음> 올 수도 없고 와도 안 받아주고 <웃음> 뭐 굳이 올 일도 <오릴도> 없고 <웃음> 도대체 얘를 왜 꺼낸다 <웃음> <웃음> 어쨌든아 그거 군인 특별 네 예. 어, 어, 예, 어, 예. 군필 할인도 해주고 네, 뭐 그런 네, 거 네. 있으니까 네. 군대에 있는 참. 사람들 네 호구리 네. 네. 때문에, 때문에. 유승준은 안해주고 본인들은 어. 잘해주고 네네네 네, 네, 네, 네. 자 눌러야 된다 어디? 여기여기 그리고 여기여기여기를 요기, 눌러주세요 눌러 눌러 눌러 아유, 잘한다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512 0222 감사합니다